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상태고요 이렇게 예방접종 증명서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화이자 1차 백신을 약 3주 전에 맞은 상태이고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은 주사를 맞자마자 약간 팔이 뻐근해지면서 약간 멍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한대팍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거든요 뭐 열이 난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한 지만 2일이 지나니까 팔이 뻐근했던 것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게 바로 제 1차 접종 후기고요. 2차를 맞은 당일에는 팔에 뻐근한 느낌이 1차때보다 훨씬 덜하고 뭐 다른 증상도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 없어서 제가 하루종일 밖퀴를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약간 콧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맑은 물 같은 콧물이 조금 나왔는데 집에 와서 뭐 씻고 자고 하니까 좀 그때도 약간 코막힘 플러스 콧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일단 잤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약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근육통은 온몸으로 퍼졌지만 가장 심한 거는 역시 이 접종한 부위, 왼쪽 팔이었고요. 이쪽, 왼쪽으로 누우면은 아파서 잘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컨디션을 이겨내고 오후에는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는데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나 진짜 이거 체온 때문에 입장 거부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입장 거부당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발현한 증상 첫 번째는 미열, 두 번째는 머리 어지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어, 뭐 편두통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픈 두통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좀 감기 걸려서 컨디션 많이 떨어져서 막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머리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걸어 다니거나 몸이 움직이면 은 골이 움직이는, 골이 진동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화이자 2차 오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1차때보다는 2차때가 증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때는 그냥 왼팔 위주의 근육통이 있다가 사라졌다. 2차때는 근육통 플러스 온몸으로 퍼짐 그리고 미열, 머리 울림 이게 주요 증상입니다. 하루 더 자고 일어나면 은만 이틀이 경과하는데 과연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야 되겠어요. 안녕 어? 지금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한번더잤는데 37.7도까지 0.2도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분이고요. 저는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좀 약간 뒤척이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잠들 수는 있었어요. 지금 체감상 느끼기로는 열이 많이 내린 느낌이고요. 몸살 기운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체온은 안 재봤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체온은 많이 내려가서 37.0도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점심 먹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